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broken view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한 가지 옵션을 제가 빼먹었는데, 어, 레이아웃에 가시면, 뭐, propagation of broken 또는 breakout specification 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죠. 자, 그래서 broken v i e 란지 또는 지금부터 배우게 될 breakout 이 부분이 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정. 예제 파일을 열어 보자. 그리고 새로 도면을 하나 치겠습니다. 드로잉. 그냥 NC로 할까요? n c 로 하면 기본적으로 상각배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치수를 기입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뭐 D 정도로 하죠. 오케이. 자, 정면도로 한번 내리죠. 이렇게 내리고요. 그다음에 어, 프로컴뷰로 클릭 수직으로 찍고 이쪽 찍고 찍고 이쪽도 한번 해보죠. 여기 찍고요. 수직으로 클릭 클릭 이렇게요 여기서는 총네번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세번만 하면 되겠죠. 왜 수직은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요. 선 스타일은 어떻게 바꾼다고 그랬죠? 옵션에서 바꾸면 된다고 라 그랬습니다. 뷰에 라인 타입 8번으로 그냥 맞춰놓겠습니다. 클로즈하고 오케이 누르면 되는거죠. 근데 이미 이렇게 차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는 언브레이크 하고 다시 한번 얘 가지고 클릭, 클릭, 클릭 치면 이렇게 내려질 겁니다. 물론 내린 다음에도 여기서 선 타입을 8번으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게 무슨 툴바죠? 그래픽 프라프티 툴바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뷰를 한번 내려볼까요? 프로젝션을 해보죠.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 얘가 또 이렇게 생성돼버리죠 이하고 똑같이 내려오고 싶은데 그럴 때 쓰는 것이 툴의 옵션입니다 하고요 여기 레이아웃에 보면 이거 세 번째 있죠 이 옵션을 체크하고 OK 누르죠 그런 다음에 프로젝션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축약돼서 만들어집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쓰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은 옵션은 저는 꺼놓고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였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주된 목표는 이겁니다. 마치 사과가 있다. 그럼 사과의 일부분을 파먹는 거죠. 브레이크 아웃뷰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등각 뷰에다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판 다음에 등각 뷰에 적용을 하고, 어셈블리 파일이다 그러면 오버로드 파라프티 기능을 쓰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단면 안 치고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런 식으로 2분의 1 단면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카티아에서나 이렇게 단면을 치면 보통 해칭이 들어오죠. 색깔과 해칭을 동시에 넣는 것도 여담이지만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가지고 먼저 설명, 요거하고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예제 파일로 한번 열어보죠. 여기 홀 시리즈라고 있죠. 면을 보죠. 쇼하고요그 다음에 도면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일단 정면도를 먼저 치죠. 이 면을 봐서 요 밑에 요꼭 요 보셔야 됩니다 면을 클릭 예, 클릭해서 하나 내리죠 자 그리고 옆에다가 제가 프로젝션 표로 하나 더 내려보죠 이렇게요 여기다 이제 브레이크 아웃 할겁니다 짓고요그 다음에 클릭 센터 클릭 클릭 클릭 하셔야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게 지금 어느 면이죠? 이 면이 앞면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 물어, 어, 하는 방법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얘를 그냥 단순하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다른 면의 어떤 요소를 잡는 거죠. 그러면 얘센터 이렇게 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뭐 깊이를 더 주셔도 됩니다. 10 이렇게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옆에 참조면을 만들어놓고 작업하시면 훨씬 더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영으로 하죠. 딱요 센터까지 파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질 겁니다. 자 여기에 몇번 선이 되는 거죠? 8번 선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선들이야 그냥 다 선택한 다음에 한꺼번에 여기서 선 종류만 바꾸는 것 뿐이니까요. 1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물론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죠. 지우든지 하이드하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해칭 이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깔 한번 바꿔보죠 패턴에서 컬러 저는 주황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각 뷰도 한번 내려보죠. 이 자세로요 클릭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갖다 놓을까요? 이 2D 투상도에다가 만들어 놓은 브레이크 아웃 뷰를 이 3D 영상에다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이 3D 영상에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아웃 할 수는 없습니다. 2 d 화 시킨 2D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Apply Breakout 2라고 있습니다. 얘 누르고 3D 얘를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뷰 테두리를 그럼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환상적이죠. 그렇죠? 여기다 직접 이렇게 칠 수는 없습니다. 뭐 NX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칠수 있는데 카티아에서는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어? 자 물론 이렇게 해놓고 이게 될까요? 이 색상을 색상을 어, 레스트 이미지를한 바꿔보죠 아 레스트 이미지를못 바꾸네요 그렇죠? 레스트로 바꾸면 그림화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면을 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3D 컬러 하면 저쪽에 있는 색깔은 가져오는데 이색깔이랑 이 면색이 가져오는 게 아니죠 선색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 물론 뭐, 다르게 생각하면, 똑같은 거를, 그렇죠? 컨트롤 C, 여기다 대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옆에 갖다 놓고, 얘는, 어, 이 적용을 이미 해버려가지고, 좀 그렇네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겹쳐놔도 어차피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 익스트랙트 뷰일 때만 작업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약간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잘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죽으라고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카티아가 만능이 아닌 이상은 어느정도 까지 어떤 고유한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다 가뭐 색깔을 일일이 면색을 입혀 가지고 할수 없느냐 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예, 하셔가지고 입히면 되는데 사실은 잘 안됩니다 이거 자 일단 한계가 있다는 거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만 하셔도 도면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잖아 물론 진짜 때껏 나는 이렇게 어떻게든지 간에 하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3D 형상 자체에다 하시기 바랍니다 형상 자체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가지고 이만큼 하죠 그 다음에 빠져나와서 해가지고 돌출 컷 하겠습니다 자, 위로 이렇게 올리죠 이렇게 파세요 판 다음에 얘를 가지고 뭐하면 됩니까 뷰를 치면 되겠죠 그 대신 기존에 있는 뷰는 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잠시 저쪽에서의 변화사항을 여기다 적용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락뷰를 걸어버리면 됩니다 락뷰 해버리면 얘도 락뷰하면 잠을 쇠가 채워지면서 저쪽에서의 변화사항이 이쪽에 반영이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아이소메트릭 뷰로 자세 잡으시고 클릭 클릭하면 이렇게 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그렇죠. 레스 이미지로 요런 식으로 어플라이 오케이 okay. 아 칼라가 와야겠네요. 프로퍼티 3D 컬러 가져오면 이렇게 치질 겁니다. 방법은 있겠죠. 그럼 여기다 대고 또 이거 여기 부분에 해칭할 수 있느냐? 이 그림이기 때문에 해칭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됩니다. 그림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걸 더블 클릭해 볼까요? 네, 활성화 시켜 놓고 한번 해보죠. 어떻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가지고 또 어떻게 할까 막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회적으로 막 풀었으면 될것 같긴 해요. 그렇죠? 자, 요런, 한계가 있다는 것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 가지고 한번 해보죠. 파워포인트의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모터바이크라고 있죠. 여기에 모터바이크 엔진 예제 파일 한번 열어보죠.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첫 번째 단품의 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로잉이 왔어요. 옆에다 해보죠. 일단 정면도 한번 내려보죠. 요면 보겠습니다. 요렇게 내리죠. 약간 양이 많다 보니까 좀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브레이크 아웃 있죠. 얘 가지고 이쪽 바깥쪽에서 네,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칠 거냐 이런 얘기죠. 지금 면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요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오케이 하죠. 그럼, 요렇게, 지금 속이 쳐진 겁니다. 자, 등각뷰도 하나 가져올까요? 요렇게 하셔가지고, 요렇게 가져오죠? 클릭, 클릭해서 등각뷰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렇고, 여기에 만들어 놓은 거를 이 등각뷰에다 적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플라이 하는 겁니다. 어플라이 브레이크아웃 투,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단면이 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브레이크아웃 했는데 이거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어 이게 지금, 지금 리무브 브레이크아웃 하면 되는데 락이 걸려있어서 그런 겁니다. 락을 한번 풀어볼까요? 풀고 나서 이제 리무브 브레이크아웃 하면 원래대로 돌아올 겁니다. 이게 잘린 이유는 저쪽 형상에서 지금 잘라놔서 그런 것 뿐입니다. 자 얘를 한번 보죠. 어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로 다 선택한 다음에 선 스타일을 원래 1번 선으로 바꿔보죠 됐나요? 자 그리고 해칭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해칭이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칼라로 한번 바꿔보죠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플라이 아 이거 하나만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범위를 잡으세요 범위를 잡고 해칭을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해칭 위치에서 우클릭 프로퍼티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컬러를 하나 바꾸죠. 어플라이 하면 이런 식으로 동시에 다 적용이 될 겁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안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요 어... 이걸 수정을 못하나요? 어, 모디파이 3D 클리핑 어, 이 모디파이 해볼까요? 아, 이건 아니죠. 한번 브레이크아웃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네요. 수정이 불가능하네요. 좀더 깊이 파고 싶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에 있는 지금 피스톤 있죠? 얘만 좀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자, 더블 클릭 한 다음에요. 마우스 오른쪽. 오브라드 프라프티. 앞에서 배우셨죠? 피스톤 부분 선택을 하고요. 에이트. 얘는 프로젝션을 하는데 섹션을 치지 않겠다는 얘기죠. 컬러도 좀 바꿔볼까요? 분홍색으로. 오케이. 어플라이. 하면 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아웃하고 어, 브레이크아웃하고 오브로드라는지뭐 이런 것들 을잘 활용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더 다양한 뷰를 시각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워포인트 보니까 이렇게돼 있죠. 어,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그쵸 그렇죠? 예제 파일로 한번 열어보죠. 여기 게이트 밸브라고 있습니다. 얘를 한번 열어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이 짧은 쪽 있죠? 이렇게 한번 단면을 쳐보죠. 이렇게 맞춰놓고요. 얘도 첫 번째 단품의 면을 보이게 해놓고 잡을 해보죠. 일단 위에서 본거 프로젝션 뷰 정면도를 가져오겠습니다. 짓고요. 이게 살짝 돌았다는 느낌이 들긴 듭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뭐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등각비를 하나 가져오죠 살짝 이렇게 돌려놓고 보겠습니다 왠지 돌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예, 클릭하죠 등각비도 하나 가져오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요거 브레이크아웃 하겠습니다 센터쯤에서요 센터 여기 센터 있죠? 찍고요 이쯤에 바깥에 바깥에 이렇게 배곡선화 시키면 되겠죠? 이 방향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갈거냐? 끝까지 가죠 근데 끝까지 가도 이렇게 드래그 해도 끝까지 안가고 살짝 남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옆에다가요 아 일단 클로즈 컨트롤 Z 하겠습니다 되돌리고 작업을 해보죠. 얘에 대해서 투상도를 하나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요. 얘 예, 하는 거죠. 센터 찍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 면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겠죠? 자, 여기를 찍을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깊이를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0정도 주면 끝까지 옵니다. 끝까지 가다보니까 76.3mm만 더 가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오케이 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치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절반을 쳐야 되는데 <웃음> 제가 지금 딴 생각하는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되돌린 다음에 한번 해보죠. 절반을 치는 겁니다. 이점 여기 센터 있죠? 이렇게요. 절반을 치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레퍼런스 엘리먼트로 이 테두리를 찍으시고요 여기서부터 더 가는거죠 그래서 한 100정도 넉넉하게 줘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OK 하면 절반이 쳐질겁니다 이렇게 절반 친거를 여기다 적용을 하는거죠 그래서 우클릭한 다음에 Apply Breakout 하시고 얘를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치지는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색상이 아니라 해칭으로만 들어오죠. 그러면, 간단하게 색깔로 바꾸고 싶을 때는 쉽죠. 이렇게 범위 잡으시고, 해칭에서 우클릭, 프라퍼티에서 컬러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죠? 바꾸면 적용이 되겠죠. 근데, 컬러하고 해칭을 동시에 하고 싶습니다. 이게 될까요? 안 됩니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자, 선 타입도 좀 바꿔놓고 보죠. 이렇게요. 그러면 뭐 우회적인 편법을 좀 써보죠. 이게 뭐 필요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은지 NX, m s NX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어, 3D영상에다 직접적으로 단면을 칠수 있는데 그런 같은 경우에는 색깔하고 해칭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근데 카트에는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어, 이 뷰가 지금 예 뷰죠. 얘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C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대고 컨트롤 V 복제하시죠 그럼 하나, 이렇게 복제가 되겠죠? 어디 갔나요? 복제가 안 됐나요? 얘가 어디 갔죠? 아, 죄송합니다. 어, 얘를 지우죠. 지우고, 얘 있죠? 여기서 그냥 카피하죠, 그러면. 그럼 여기다 대고, 컨트롤 V 해보죠. 아유, 이게, 활성이 아니어서 그랬나요? 활성화 시키고요. 카피, 그 다음에 컨트롤 V, 안 되죠? 예, 찍고, 그러면,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자. 이상합니다. 이 분명히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옆으로 치워볼까요?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네. 활성화 시켜놓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얘를 활성화 시켜놓고요. 활성화 시키라는 얘기는,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서 빨간 테두리화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 여기서 하죠. 뭐, 카피.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고요 하나 더 만들어졌죠 그다음 테두리 잡고 이렇게 옆으로 드래그 하면 옮겨질 겁니다 자 그러면 만 여기서 해칭을 바꾸면 얘도 바뀝니다 그렇죠 얘더블클릭한 다음에 해칭을 병렬하면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보죠 하면 이게 같이 적용이 되버려요 컨트롤 Z 하고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둘 사이 연결 관계를 끊어야죠 이 뷰만 끊어보죠. 마우스 오른쪽 뷰를 아이솔레이트 해버리면 연결 공개가 끊어집니다. 저쪽 3D 형상하고 연결 공개도 끊어집니다. 아이솔레이트. 해버리죠. 자, 그러면 저한테 필요한 거는 뭐죠? 해칭만 남, 필요한 거죠. 자,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요. 이만큼을 다 선택하고 얘를 다 하이드, 숨겨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성으로 왔어요. 이 중에서 필요한 거 있죠. 해칭. 숨기죠. 예. 숨기고요. 얘 숨기죠. 얘도 숨기고, 아이고, 얘왜 이렇게 많나요? 숨기죠. 여기 두개 있었던 모양입니다. 얘도 숨기죠. 이 컨트롤 키를 선택한, 컨트롤 키를 쭉 선택한 다음에 한번 숨겨보십시오. 다시 이성으로 오죠. 그럼 이 해칭만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해칭을 선택하고요. 그렇죠? 오른쪽, 프로프티에서 해칭하겠습니다. 해칭 스타일이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죠? 그냥 선이 없나요? 어... 얘 같은데요 그렇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죠? 어, 아까 STD 5번인가?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타입이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 n e x 한번 가볼까요? 요정도로 하죠 어 이상하다 어 그럼 여기 있네요 요걸 하죠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자오케 이렇게요 그 다음에 Apply 케이 okay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게 이만큼 선택한 다음에 선굵기라든지선 그렇죠? 굵기 이런 것도 바꾸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안되면 해칭이니까요 범위 잡고 우클릭한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여기서 색깔 선 굵기, 선 종류 선 굵기 좀 바꿔주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 겹치면 됩니다. 이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뷰 포지션 슈브 포저 라고 있죠. 겹치는 겁니다. 선택하고 이 뷰를 클릭해 주시죠. 그럼 이렇게 겹쳐집니다. 그러므로서 이렇게 마치 해칭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격자를 없애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뭐 그러니까 재생각 그런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모든 프로그램이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해 주진 않습니다 다 기, 구현해 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회적으로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어 이렇게 됐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명령을 왜 제공 안 해주지 이렇게 생각보다는 좀 다르게 그래서 한 바퀴 돌더라도 우회적으로 이렇게 구현하면 충분히 구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브레이크 브로컨뷰 있죠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아웃 뷰 그래서 2D에다가 이렇게 브레이크아웃 한 다음에 3D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는거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D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칠수 있느냐 그렇게는 안된다 굳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단품이나 어셈블리에서 단면을 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가져온 다음에 해칭을 하면 되겠죠 아시죠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